흰 옷을 입고 특유의 올린머리 처음 외출이었습니다. 오늘 지자 대략 100여 명 정도가 이 동화사에 같이 왔다고 했고 대통령 다시 아이소하고 대구 사투리로 박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를 좀 건넸는데 1년 만에 외출이었어요.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박전 대통령의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조금씩 공식 행보 외부 활동을 좀박전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어박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동화사 이 동화사라는 곳이 대구에서는 뭐꽤큰뭐 뭐 제일 큰 절이고요 또이 전국적으로도 어 아시겠지만 이게 갓바위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낸 예. 불교계의 건물이죠 거기에 이제 방장으로 있는 분인데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동화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정치인들이 대구 가면 반드시 들리는 데가 바로 동화사거든요. 불교계를 찾기 위해서 는 가는 것이고,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불교계의 본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행보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고 봅니다. 그 동안.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집결을 했고 또 외부 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. 그렇죠. 만나지 않고 이제 그 건강을 좀 다스리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의 이제 건강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만난다고 그러죠. 예.